짜잔. 아, 오늘 쉬는 날. 쉬는 날이 아니죠. 쉬는 날을 잡아서 제가 또 새롭게 수입한 빈티지 가다 가질러 왔어요. 오늘은 아 이번에는 같은 모델을 제가 두 대를 수입을 했거든요. 근데 두 대를 수입을 했는데 일단 오늘 먼저 한 대가 도착을 했어요. 어, 칼라이트라는 모델이고 먼저 한 대가 도착을 했고 자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. 아 이렇게 보이죠? 이라이트 카세타 모델이고 전면부는 이렇게 창이 네, 네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. 크기는 생각보다는 좀 커요. 400급 사이즈인데 이거는 저희가 제가 도색을 생각해 놓은 색상이 있어서 어,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. 뒤에 부분도 이렇게 예쁘게. 되어 있구요. 자, 이거는 측면보다는 음, 전면부가 되게 예쁜 디자인이에요. 내부도 아, 이 유럽 특유의 스멜이 자, 내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전면 개방감도 상당히 좋고, 침대도 베드도 이렇게 전환을 하면 뭐, 두부는... 충분히 누우실 수 있고, 요 모델의 특징은 이렇게 상단 부분에 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체감도 어, 좋고, 그리고 이런 뭐 아날로그적인 디자인이 예, 눈에 띄죠. 커튼이나 이런 거는 좀싹 제거를 해야 될것 같고, 어, 소파도뭐 상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. 가구는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, 어 막특 A급은 아니에요. 상태가. 약간 손을 좀 봐야 될것 같고. 이쪽은 이제 옷장. 도 상당히 깨끗합니다. 특이한 거는 여기 화장실 부분이 다 탈거가 되어 있어요. 뭐 변기나 이런 거는 키트식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. 가 되어 있고 안쪽에 가스가 같은 경우도 뭐, 귀엽네요. 뭐, 뭐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, 아고 페이스는 웬만하면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이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것도 또 작업을 깨끗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견인을 해야 되니까